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엠지영입니다 입문용 드론을 준비하던 중 유튜브에서 가성비 깡패라는 Z2908 Pro 드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5,000원 정도 하고요. 한개 상점에서 무려 7,200개가 팔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드론입니다.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저도 샘플을 한대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미니4라고 적혀있는데요 Z908PRO, 미니4, i3PRO 모두 같은 제품입니다 드론은 하나인데 모델명이 여러개예요 무게 138g, 비행시간은 10분, 최대 비행고도 20m, 조종거리는 50m 정도입니다 스펙시트에 나와있는 성능보다는 떨어지지만 이 가격에는 믿을 수 없는 성능이 맞습니다 요즘 대세인 접이식 드론이고요 브러쉬리스 모터가 아닌 DC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모터 아래쪽으로 그리스가 조금씩 흘러나왔네요 LED 눈이 두개 있고요 정면,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그리고 아래쪽에 충돌 방지 센서가 있습니다 Z908의 가장 큰 특징은 4만원대에서는 볼수 없는 조종기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좀 뻣뻣하게 움직이네요 자동이착륙 기능은 드론을 처음 날리는 분들께 매우 편한 기능입니다. 호버링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흰색으로 칠해진 책상 위에서는 호버링이 불안합니다. 아래쪽에 달린 카메라로 바닥의 민지를 인식해 호버링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무늬 또는 사물들이 있어야 안정된 호버링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물 센서의 기능도 정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드론을 조정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이도로 인해서 많이 볼수 있는 360도 회전비행도 할수 있습니다. 고기비행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나중에는 안 쓰게 되는 기능입니다. Z908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앱을 이용하면 동영상 녹화도 가능한데요. 화질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항공촬영의 맛을 살짝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4K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카메라의 성도는 480p 이하입니다.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4K로 부풀려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도 입문용 드론으로는 충분합니다 Z908% 프로 최강의 가성비 드론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드론을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비싼 부품을 싹 빼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GPS와 나침반 센서는 없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날릴 땐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50m 안쪽에서 조심조심 날리셔야 합니다 조종기와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드론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모터도 요브러시리스 대신 DC모터를 써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DC모터 수명이 짧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터 수명이 닿기 전에 드론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서 망가질 거예요 앞서 소개한 a 1 0과 Z908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1 0에는 GPS가 있고 908에는 GPS가 없습니다 a 1 0의 모터는 브러시 리스고요 908은 DC 모터입니다 a 1 0은 최대 15분을 날수 있고요 908은 10분을 날수 있습니다 a 1 0에는 720p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908에는 480p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a 1 0은 패드 40m 정도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요 908은 20m 이상 상승시키면 살짝 위험해집니다 드론이 날아갈 수 있어요 A10이 908보다 살짝 비싼데요 그래도 A10은 조종기와 신호가 끊겼을 때내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입문용 드론은 드론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통해 드론이 여러분들이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제품입니다. 드론 시점이 재밌다면 DJI로 갈아타세요.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드론은 여러분의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저렴한 드론으로 체험을 해보세요. 가성비 깡패 Z908% 프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입문용으로는 충분한 드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